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변론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오묘한데요. 당 당신의 그 구속 역사를 전진시키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그 구속 역사 안에 그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도 아우르시면서 저들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개시가 완성되고 나서는 저희들이 그 이제 그 신약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웃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얻으면 또 주님의 책망과 의로 교육을 받게도 하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그렇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매 순간 터치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걸로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 인생을 영유하고 자기 후대를 그 살찌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그것이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완성되어 나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에 참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웠잖아요. 왜 시끄러워 있게 됐냐면 원래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현실적인 그런 다스림 물품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인도에 의해서 또 성신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할례주의자들, 그 할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어, <웃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가르쳤던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할례 구약의 할례 한례, 아브라함의 할례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상세기 15장 6절에 저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나서 이제 할례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에 종속돼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써 저들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돼서 그그새 언약의 그 법으로써 그것이 준행될 때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법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세를 존중한다고 하고 모세 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결국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회복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 것이 이제 그뭐몇 병년이 지나도록, 뭐 에스라 니에미아 시대 이후에, 이제, 말라기 이후에, 개시가 끊기고, 예수,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런 율법에 대한 곡해가 있었던 거고, 그럴 때 율법 준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만이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은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준비된 그런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웃음>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이 돼간다 그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런 역사가 지금 주, 주님이 이제 주 30년, 27년 정도 뭐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한 3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서 사도들이 주님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에 의해 성신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면서 그,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벌써 어, 꽤 오랫동안 그 가르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걸 지켜야만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거죠 구약의 언약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외적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구원을 누린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쳐있던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구원을 누리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을 영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충돌이 되는데 유대주의적 충돌이 되고 사실. 그, 이방인들은 헬라 세계 속에 살아가지고, 헬라주의의 그 모든 그런 구원론 있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 1세기 중반부터 나타나지만, 2세기 중반부터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그런 헬라 세계의 그 사상, 구원사상.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 사상도 벗어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면서 완전한 대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할례주의자들은 그몇 가지 뭘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어지럽힌 거죠 교회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대표를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상회이기 때문에 가서 파송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베드로,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교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와 그 보편성의 확보를 위해서 일부러 갖고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사사로이 그 사도들과 그 문제 가지고 어 논의했는데 그 문제를 어 완전히 풀지 못했어요. 근데 그 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생각했는데 아무리 이제 주님의 그 사도로 세움을 입은 존재들이라도 연약한 면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서로 또 동심 협력해 가지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 가지고 주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사로이 그그 나눴을 때 결론, 변론이 안 나니까 결국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됐잖아요.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시고약한2 0년 뒤에 이런 일이 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베드로가 맨 먼저 변론을 한 것은, 베드로가, 감, 뭐 로마 캐토릭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 제일 감독자이기 때문에 한건 아니고요. 오히려,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 멤버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였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서, 그냥 변론자로서, 어, 베드로가 나서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실 누구보다도 유, 유대주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유대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고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있었던, 있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갈라데아스 2장에도 보면 저가또 바울의 책망을 받았을 정도로 그 할래주의자들이 올때 거기에 그냥 미혹이 돼가지고 또 어정쩡하게 외식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자유롭게 확실히 주님의 그 사도로서 그 성, 진리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다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약 한... 뭐. 오넬료 사건 때에도 직접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성신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동일하게 저들에게도 구원이 내려지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증험한 존재로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주님의 가르침과 지금 이그 베드로 당대 그 시대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면서 어, 증거한 거예요. 이 구약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었고 <웃음>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구원됐고 신약에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구약의 한그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그 형식을 가지고 신약의 백성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엄히 책망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분, 명히 자신이 과거의 잘못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에서 그것이 얼마나 그 걸림돌이 되는 사상이었는가 그 분명히 알고 아마 자신도. 그, 자신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렇게 엄중한 책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로 사도는 결코 그냥,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부동하게 세워나가는 일에서 아주 앞장선 거죠. 오직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결코, 그리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거짓 선생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또만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사나 죽으나 죄의 것으로서. 이제 이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자신의 그 위치와 역할에 분명한 차이점을 알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 그 헬레니즘과 그 유대 키브리 사상이 그 만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난 그런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 부동하게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엄중히 책망을 했습니다. 인간의 그 부패와 무기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의에 의해서 이게 구원을 누린다. 그리고 어, 조상도 매지 못하던 그런 어, 멍해를왜 그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고 하는가 그 분명히 에,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어, 율법사들 특징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그런 일을 해요. 그냥 항상 실질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고 항상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토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사실. 오히려 구원, 구원을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가는 자들조차도 못하게 막는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저기 <웃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오늘부터 오늘 오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론의 결론으로 저희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를 공적으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 백성에게는 외형상 율법에 의한 그런 노역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될 책무가 있었죠. 그만큼 그것에 대한 힘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양심에 얽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언약하에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은혜로 육신의 정욕과 싸우게 하시고 <웃음> 또 거기서 이기게 하십니다. 정력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방식을 취하여서 이끌어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정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정력은 없어지지 않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도의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힘 있게 되면 그 모든 그, 이전에는 거기에 옴삭달삭 못하고 끌려다녔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어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그, 형식과 율법이 지향하는 바, 그,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율법의 공로적 행위가 무용한 곳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인데 이 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되려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본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전혀 이제 하나님의 약 언약과 아, 안 어울리는 그런 그 사상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할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그들이 그 그들의 대응에서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구원 이후에 그 의로운 삶이 없어도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도, 도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고 <웃음> 행위가 없는 자를는 말이죠.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그 모양을 잊고 다른 이들만 판단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몸 묻은 거를 보고 나서 자기를 저 살피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죄 백성의 책무인데 자기 얼굴을 딱 살펴본 다음에 남의 얼굴을 또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논죄하고 지적한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자신의 흠을 보면 가서 그것을 닦든지 고치든지 해야 할 것인데 비추어 볼 때만 내 얼굴에 이런 게 묻었네 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다른 사람만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아주 외식자가 되는 건데 야고보소 1장 22절로 25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 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되는 일에 그 준비하신 의의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셨고, 또그 구원된 생명이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도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 주일 오후에 대유림 문답에서 그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그, 말씀과 성신과 기도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구, 그러니까 구원파 같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야. 그 무법주의자들과 같이 반법주의라고 하지만라고도 하는데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해결해 주셨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고 방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성화에 대한 계명이 계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이제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상태로까지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아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얼마나 그복 있는 기관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유일한 그 구원의 기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냥 외적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령한 공동체로서 진짜 그것을 누려가야지 합당한 사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주의적 행함에 의한 구원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속사 안에서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내용들과 형식들이 그리도 안에서 어떻게 다 완성됐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지 그것들의 정신들조차 아주 다 폐해졌다고 말하는 게아니니다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다툽니다. 율법이 폐해졌는데 그러면 율법이 아예 없어진 건가? 그리 도 안에서 다 완성됐고, 그 뒤에는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개혁주의자들도 있어요. 특히 안식일 문제 가지고.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지금 신약에 그 안식 주의 첫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데 그럼 안식일날 우리가 뭘 사먹고 뭐뭐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안식일의 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그것은 정신만 잘 취하면 되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 모든 날을 대표해서 그날을, 어, 잘, 어, 그 날을 어잘그 우리가 어, 음, 누려 가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그 그 정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형식은 없어졌지만 전, 정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TV를 보고 뭐뭐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 평소에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날을, 그 일주일에 한 날을 대표해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 일을 저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형제들과 교통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중요하죠. 사실은. <웃음> 평소에, 평소에 신령한 성도의 교통도 없고,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통도 없는 사람이 주일, 안식일을 뭐, 뭐 주일날 텔레비 안 보고 버스 안 타고, 뭐, 냉장고 문몇번 열지 않고, 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지금, 지금 사회 속에서는 주일날 모이기가 제일 좋으니까, 주일날 모이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이게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 날이 돼서, 이제 그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안식하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것인데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주일에 못 모이면 목요일날도 모일 수 있다고 그러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날을 대표해서 모일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요그 특별한 경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11시에 모이는 게 가장 좋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에 매, 매이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의 그 권리 주장과 그 자기 책임 자기, 자기를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도 안에서 책임과 그 권리를 생각하고 누려가려고 해야지.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뭐 우리가 주일날 그 카페에 가서 복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형제들과 교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너무 방만하게 이제 뭐 다른 날도 다 있는데, 그날 일부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사실은 안식일의 정신이 완전히 퇴색되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안식일 정신이 폐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자들은 저들과 같이 항시 그할레주의자들과 같이 항시 엉뚱한 이견을 내세우면서 다툼으로 일관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의 대상 중에 하나로 나오는 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실제적인 인도에 의한 확신이 서지지 않으니까 자꾸 주의 은혜를 말하긴 하지만 어떤 형식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형식을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래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런 율법적 행위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지 못할 걸 자꾸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질이 없기 때문에 점점 부패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신으로 시작한 듯 보여도 결국에는 제 길이었던 육체로 나아가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과연 주님의,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아로서의 나의 생활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확신과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은혜의 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교회 보편적인 완성을 향해 가는 중에, 당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주께서 쓰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각성하면서 자신을 들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일단 오후에도 보겠지만, 주님이 복음,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 강서를 들려주시는데, 그걸 중심으로 교회, 교회가 주님이 회복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 을 누려가는 존재로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거 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형식을 가지고 따진다. 교회가 개혁교회는 뭐 이래야 된다.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교회를 진짜 모르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과 아울러 본연의 사명에 대한 은사를 그 받은 존재로서 하나씩 그주 안에서 장성하는 실질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것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뭐 조금 나눠 먹이 하다가, 부자가 되면 뭐 전혀 뭐 못하고, 못하고. 그래서 권세를 가지면 또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타협하고, 실질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꼭 대마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대마와. 말씀을 다루는 실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교만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별 교만하면 사실 별론 하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별론하지. 난그 무지한 존재다라고 하면 절대 그 누구랑 별론하지 않지. 누구를 따르는 건데. 그 겸손이라는 말이 그게 겸이라는 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게 뭐냐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고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자적인 의미지만 우리는 그리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꾀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일생을 주님께,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일부러 겸손한 사람이 있어.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예. 일부러 겸손하고, 낮추고.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걸리면 이제 여지없이 발동하죠. 어, 그 교만함이 나오, 나오게 돼. 있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그안 됩니다. <웃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질질 잃어버려 악한 그 다툼을 일삼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이게 이게 다른 교훈을 하는 예잖아요, 이게. 그 할례주의자들은 다른 교훈을 주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할례주의자들인데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철저히. 디모대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름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상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제 개혁주의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 토요. 따뜻한 개혁주의가 아니라 아주 그냥 싸늘한 개혁주의를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신은 낮춰서 없어져도 그리토만 드러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진짜 따뜻한 개혁주의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우받으려고. 우린 그리또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진짜. 예. 그리또 안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존재죠. 그리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또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고, 그리또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고, 평안을 누리는 거고, 예, 안식을 누리는 거고. 근데 그리또 아니라고 하는 게 그냥, 외형적 교회당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그리토를 머리로 하는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요. 그안에 진짜 친밀성이 있고 그 안에 그 다양성이 있고 그 안에 통일성이 있고 그 안에 거룩성이 있는 거에요. 거기에 진짜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는 실질이 있는 거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받는 것이고, 또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생망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아로도의 그 실질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